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요 순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요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는 30대 때. 한 가지씩 조금 좀 세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후유장에 말씀드리면, 어, 여기서 이제 테클? 테크라니 아, 테크를 음. 태클 받는 경우 공격받으실 를 이제, 공격 이제 네, 네 제가 뭐 각오했습니다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가치가 너무 없다 질병후유장애 추천 안 해주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음. 못 받습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음. 후유장애 진단 받기 어렵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용이 제가 실제로 이래서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이거를 금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음. 제가 직접 설계를 하면서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질병후유장의 3% 특약에 대한 3천만원 보장의 보험료가 여성의 기준 10,226원 남성의 경우는 9,512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20년 납으로 납부했을 때총 납입금액이 여성은 245만원 남성의 경우는 228만원 이렇게 네, 되는데요. 가입금액 3천만원에 240만원이면 8%에 해당됩니다. 35세 기준으로 80세 만기 질병우장의 특약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45년 동안 보장을 받게 되죠. 네. 45년 동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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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무조건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상해 후유장해에 비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질병 후유장해도 생각보다 많이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질병 후유장해 같은 상담 받게 되면 그냥 치매도 되고요, 뭐 디스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게 인공 관절 2 0에 보장되고 혈관 질환으로 인한 신경계 후유장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경세운 쓰러졌다.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 뭐 ADLS라고 하나요? 네 그걸 지표로 토대로 후유장에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는 작게는 10% 많게는 뭐 100% 받는거죠 또 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치매도 마찬가지 그거 외에도 5 0견으로 인한 이런 회전근계 네, 맞아요. 어, 이런 것들도 다 질병후유장입니다 요즘 당뇨 음. 당뇨가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음. 요즘은 3, 40대 분들 당뇨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장애 청구력이 많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모두 최소 10% 이상 은 보장받는 것들인데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 어, 이상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이상 받으니까 음. 후회 없다 이거죠. 그리고 가성비를 음, 따져봤을 때 그렇죠. 이게 한 부위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부위별마다 3천만 원한도로 계속해서 보장해주고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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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질병 후유장애로막 돈을 엄청 어. 많이 보장받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입하신다면 저도 음. 비춥니다. 네, 네, 그럼 상해 후유장해 단 보는 남성에 대한 상해 위험률이 훨씬 높습니다. 외부 활동을 남성분들이 비율적으로 좀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남성분들은 상해 후유장 1억까지는 음. 갖고 계시고 여성분들도 없어도 5천만 원 정도는 음.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음. 이제는 레저가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뭐 웨이크보드나 아니면 뭐 스노 우 정말 많이 다치거든요 실제로 또 그거 아니어도 특히나 자전거 공원이나 한강 이런데 보세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 킥보드 전동, 전동 킥보드, 킥보드 뭐, 네. 요런 것들도 사실 사고나면 다 상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상해에 대한 담보의 비중이 점점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진단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포인트를 잡아 주신다면 음. 일단 진단자금 같은 경우는 뭐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분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는 3천, 음. 그리고 뇌혈관 활성화는 한 2천 정도 수준에서 수술비와 항암방사선 치료비, 음. 그리고 표적항암까지도 골고루 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예전처럼 막연하게 암진단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뭐 5천이든 1억이든 이렇게 막... 큰 고액 보상에 대해서 하는 컨설팅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그거는 보험료 납부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보장이 크면 당연히 보험료도 많아지는데.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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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제 확립되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갔는데 병원 갔는데 암이 막사 삼기 사기 뭐 이런 맑은 말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술이 그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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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음. 일단 요 3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 사0십대 분들에 대한 중대질환 발병률이 높지만 사0대 분들이 실제 청구하는 분들은 3 0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네. 보험금 청구가 음. 자잘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음. 그만큼 손에 절대 안 보는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음.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질병 수술비 음. 그리고 종 수술비 그리고 뭐 특정 질병 수술비 이것들을 같이 구성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수술비 담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 네. 대략적인 이제 삼십 대 분. 분들이큰 틀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요런 세 가지 정도는 포인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험 음,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온라인상으로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생년월일과 직업만 물어보고 끊었다 이거는 보험 설계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 정상적인 설계사라면 괜찮을 정도로 질문할 겁니다 그거에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어, 실제로 어,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질문이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걱정하지 않고 꼭 그런 부분을 물어봐 주는 설계사에게 보험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하실 때 상세한 얘기들 저희는 항상 고객님 편에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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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분들이 사실 보장 못 받는 이런 수술비라던가 뭐 진단 자금 같은 경우에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활용하기 좋은 꿀팁 뭐 이런 게좀있을까 건강검진 이전에 가입을 자꾸 말씀 드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후에 가입하시게 되면 부담보다 팔증 이런 패널티를 안게 되세요 음. 그리고 또 당장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전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건강검진 받고 별 이상 없다고 라 생각을 하, 하더라도 MRI나 CT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 용종 제거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MRI나 CT 촬영을 하셨다면 꼭 영상판독지를 담당설계사한테 응. 어, 응. 전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단 병원에서는 항상 끝나면 이렇게 말해요 뭐 며칠 뒤에 취합해서 집으로 발송되니까 그냥 가시면 되세요 응. 아네 그냥 그 영수증만 끊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면 상위 10일 청구밖에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영수증 밖에 없으니까 응. 누락되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RI나 이런 CT 영상판독지에 응. 그런 소견서 상으로만 기타 내혈관 질환 의증으로 인해서 청구될 수도 있고요 음. 용종 제거 수술할 경우 이런 수술 확인서를 같이 한 번에 받음으로써 음. 혹은 입원하셨다면 이제 당일 입원하셨다면 당일 입원확인서 음. 이런 서류들을 같이 준비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갈 수 있도록 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종제거 이런 부분들도 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쓰시려면 최소 영수증이랑 초진차트만 맨날 받아오지 마시고 수술확인서 그 다음에 입원확인서 어, 입원 내가 조금 더 비싼 거 했다라고 네, 하면 MRI나 CT 찍으셨으면 꼭 그거 방사탐속지 네. 음. 당일날 좀 챙겨서 오시는 것도 좀 팁이 될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분들이 가장 많이 청구해 주시는 청구 사례를 조금 몇 가지 음. 설명해 주시면 남성성부터 말씀드릴까요? 남성성부터? 네. 남성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용종 음. 그리고 위용종 음. 이게 정말 많습니다 대장 점막 일부가 이제 주위 점막 표면보다 음. 돌출해서 마치 이렇게 혹처럼 형성된 것을 말하죠 서 대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다 수술에 해당됩니다. 음.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지고요. 음. 종수술비에 대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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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50대 분들이 수술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음. 요새는 40대 초반 분들까지도 수술을 음. 정말 많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35세에 가입하신 분들이 5년이면 성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실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제약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계약이 많이 생겼어요 네. 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배장용종 음. 그리고 백내장 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슬슬 시동 걸고 있습니다. 음, 음, 어, 그걸 제외한 보장을 하는 어, 면책 상항으로 두는 특약들을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게 누구 오고 누구 나오고 음. 이런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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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나 이 전문가님들이랑 상담하는 걸 조금 음, 부끄럽게 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거짓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 0대 분들이 이 이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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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40대 분들이 겪고 있는 응. 이 여성 질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응.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업데이트 돼서 응. 이 발병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게 체감이 돼요 응. 제가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 그에 따라서 청구력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주요 담보들도 이제 변경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제가 설계해 드린 게 10년 후에도 최적의 설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응.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가입을 하고 응. 이 보험으로 끝!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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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 진단비만 가입이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가입 안 했다고서 잘못 가입한 게 아니란 말이죠. 보완을 하시던 아니면 뇌졸중 진단비를 줄이고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구성해셔서 보험료 밸런스를 맞추시던 이게 그런, 리모델링이 진짜 핵심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컨설팅이 이런 기반의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해지를 권유하는 설계사라면 음, 조심하셔야죠, 당연히. 네. 네, 네, 네 자, 이달의 추천 상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이제 건강 보험인 만큼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비교를 해고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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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습정 소외감만 있을 뿐 다음 나머지는 없고요 상해나 골절 진단비 이런 부분도 차사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단일 상품으로도 손색은 없으나 어 여러 가지 뭐 유사함이라든지 2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조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설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다면 음, 일단 KB와 DB를 조합하는 방법과 KB 단일 상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35세 남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KB 쪽으로 진단비 메인 구성을 하고. 음. DB쪽으로는 진단비 보안과 수술비 보장 요렇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KB가 표적항암치료보장이 가장 간편하게 구성이 되고요 음. KB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표적항암 방사선치료비가 있어요 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어, KB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충분히 구성을 하시고 DB같은 경우는 매외지급 수술비가 아직 있잖아요 판매가 네, 되고 네, 있습니다 맞아, 맞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매외지급 수술비가 가입 가능한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질병수술비와 질병종수술비 이두 음. 가지를 필히 구성하는 동시에 중환자실 입원 입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입원 입당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 질병 중환자실 입원 입당은 나중에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음.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총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D사에서는 30만원까지 음. 어 되게 저렴한 보험료 몇병안 돼요 한 6,700원 아 근데 이 중환자실 입원하면 하루에? 하루에 30만원 아 하루에 30만원 네. 아, 되게 좋네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180일 한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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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항암치료와 질병중앙차신까지 음. 거의 뭐 토탈 어, 구성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요렇게 하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이거예요 보험료죠 보험비, 보험비. <웃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조합으로 해서 나 35세 남성 기준으로는 1 어, 1만9천원 이렇게 음. 나오는데요 일단 당연히 개인마다 음. 보험으로 쓸수 있는 지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음. 밸런스를 토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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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충아더 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늘려야 되는지 음. 그거에 대한 설계도 어이 설계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음. 1차 상담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음. 2차 상담 시에 조정사항 반영해서 개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어 해드리고 있죠 음. 그래서 보통 KB 하나로 할 경우 는한 만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근데 그만큼 보장이 줄어드는 건 맞죠 유사암 음. 진단비도 그렇 들고요. 음.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특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살리셔서 조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어 보장을 좀더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KB랑 DB를 DB. 조합해서 그렇죠. 어,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어 나는 그냥 성인 보험 한개 정도 딱그 표준 기준으로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달은 월등하게 KB가 유리하죠. 어 KB가 유리하다. 네. 여기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네. 납입 기간을 20년 납하는 게 좋을까요? 30년 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보험료 납입 자체는 두 가지잖아요. 월 부담. 네. 그리고 총 납입 보험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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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고 좀덜 내고 보장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 그러면 이제총 납입 보험료가 한 음. 30% 정도 늘어나는데 그거를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년을 더 늘릴 거냐. 그렇죠. 네, 요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좋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할부기간을 좀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의 차이로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성인건강보험 전문가 조민팀이 모시고서요. 어, 성인보험을 가입하는 큰 틀에서부터 어른이 보험을 놓치신 어, 성인보험을 준비하신 30대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이달의 추천 상품까지